우리 같이 야구하자 그래 아 배고프다 이따가 보자 마트 가야지 이 과자 맛있겠네 너이 과자 먹어봤어? 아니 이 과자는 바닐라 마시고 500칼로리 아주 부드럽다 그리고 힘이 들때 먹는 과자 이 과자 맛있게 보여? 이 과자 사자 그래. 고마워 있으니까 이제 먹어볼까? 너 먼저 들어가 봐 그래 나 이제 들어가 봤으니까 너도 들어가 과자 한개 꺼내왔어 진짜 진짜 맛있는 브롤스타즈 과자